망가니스가망가니스 아, M, 막 이런게 아니라 MN. 또하나거 있나? 그다은 Pb. 금은, Au. 은, 다류 뭐냐 바, 아이오디는, I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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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능도 맞았어요? 어 마, 맞는 거 아니에요? 어 진짜요? 저 그냥 제 기억력이 여전히 순한데 우와 선생님 진짜 멋져요 <웃음> 진짜 멋져요 아 진짜 선생님 장이 있네 그래서 와, 이거를 좀 약간 그래.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